안녕하세요. 오늘 만들 것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벨코즈입니다. 먼저 디폰블록으로 벨코즈가 올라갈 판을 만듭니다. 벨코즈는 공중에 떠있는 캐릭터니 철사를 이용해 지지대를 만듭니다. 벨코즈는 가운데 큰 중심이 되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클레이로 눈을 지지대 중심에 만들고 이 중점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눈에 그라데이션을 넣기 위해 색조화장으로 눈을 화장해줍니다. 눈에 벌레같이 생긴 홍채를 붙이고 동공까지 붙여 예쁜 눈을 만듭니다 참고로 벨코즈가 스킬을 쓸때 눈꺼풀이 움직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눈꺼풀을 붙여줍니다 벨코즈는 눈이 발달한 생명체인지라 눈 주변 근육을 만들고 도구로 잘 다듬습니다 다음은 벨코즈 주요기관 중 하나인 촉수작업입니다 촉수가 잘 버틸 수 있도록 철사 3개로 뼈대를 박아줍니다 이렇게 뼈대까지 손질이 다 되었네요 근데 보면 볼수록 아주 징그러 이제 뼈대가 자리를 잡도록 거치대를 놓고 굳힙니다 뼈대가 굳는 동안 외골격을 더합니다 참고로 외골격을 할때 거친 굴곡이 약간 있도록 하기 위해 도구로 흠집을 여러번 내줍니다 남은 외골격을 하기에는 아직 뼈대가 고정이 안되었습니다 하루만 기다리면서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원래는 LED를 넣을 계획은 없었지만 욕심을 부리기로 했습니다 발광하는 위치는 눈과 각각의 촉수 끝에서 빛나기 때문에 눈에 LED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그 자리에 LED를 집어넣습니다 또한 촉수 끝에도 LED를 같이 달아줍니다 LED를 연결하는 전선들을 잘 정리하고 빛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빛이 잘 들어오면 클레이로 전체를 정리합니다 매니큐어입니다. 매니큐어는 손톱에만 바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같은 공예가한테 정말 훌륭한 재료죠. 이렇게 LED등에만 발라주면 불빛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LED작업을 하느라 눈에 했던 색조화장을 다 지웠으니 아까 했던 대로 다시 색조화장을 해줍니다. 이번에 LED가 묻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홍채와 동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두번째라 어렵진 않네요. 아까 LED에 쓴 분홍색 투명 매니큐어를 이용해 눈 전체가 분홍빛이 돌도록 칠해줍니다. 촉수에 있는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색의 클레이들을 여러 번 밀대로 밀어 자연스럽게 색이 섞이도록 해줍니다. 이제 이걸 촉수 모양에 맞게 잘라서 각각의 촉수에 잘 붙여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촉수의 매끄러운 형태를 생각하며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촉수 일부분을 감싸는 외골격을 만듭니다. 도구로 거친 표면 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남은 외골격을 완성하면 벨코즈 모델링은 끝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면 그냥 멋없는 오징어겠죠? 이제 생생한 느낌을 위해 외골격에도 음영을 넣고 촉수도 분홍색 매니큐어로 칠해줍니다. 이제 3D펜으로 스킬 모션을 만들 차례입니다. 3D펜으로 레이저가 나가는 모양을 만들고 인두기로 전체 표면을 다듬습니다. 이제 레이저와 눈을 이어주고 촉수와 레이저를 번개 모양으로 이어줍니다. 촉수가 총 3개니까 번개도 3개 만들어야겠죠? 이제 중간 점검으로 분홍색 매니큐어를 칠합니다 채색이 어느정도 끝나면 전체적으로 추가 이펙트를 만듭니다 포인트를 줄 부분은 에너지가 모이는 초점과 레이저 주변에 퍼지는 스파크입니다 이제 레이저 끝에 LED를 집어넣고 선을 잘 정리해준 다음에 채색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이제 벨코즈가 완성이 되었으니 한번 제대로 보러 갈까요? 이렇게 공허의 눈, 벨코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LED가 계획엔 없었지만 어떻게든 넣고 나니 훨씬 보기 좋네요 더구나 불 끄고 봤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벨코지를 만들어서 잘때 무드등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